여기 손질도 기 손질도가 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따라갈게요. 오, 오, 오, 비밀통로 뭐 그런거 같은데요? 응. 이런걸 만들어놨네 오 근데 양옆으로 이.. 종기 소리 뭐지 이대지이 벽에 <웃음> 와씨야 저... 저거는 좀. 있어요. 야, 이있보요야이버거버글거거 보소? 또 옵니다. 이런거, 뭐 이런거, 이런거, 랑 연결돼 있나이네군이런은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 이런이런건이 오오, 뛴다, 뛴다, 뛴다. 뛰는 어, 놈 겁나 많아. 어이씨. 비밀연구소, 뭐, 이런 거네. 폰만되면 진짜 여긴 살만하겠다 냉동고도 갖다놨네 오... 스포닝은 근데 겁나 될것 같은데 느낌이 조심해 문쪽에서도 애들 막 기어나와요? 같이 갑시다 안에는 뭐 그냥 식당 같은 거 같고 아래쪽은 뭐지? 도와줘 뭐 약간 군병원 이런 건가? 그런 거 같네요 군병원 맞나? 근데 군병원을 이렇게 숨겨 놓는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이상한 거아니까 그럴 수도 있지 어? 아니 숨기놨어도 어, 있지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이렇게 계속 오른다고? 오 왜요? 또 귀여. <웃음> 어디서 자꾸 기어오는 거야? 음이무 군용 배낭 아쉽지. <웃음> 어 군용 배낭이 더 좋네. 그럼요. 아, 이십시오. 조금 더 크네. 버려. 그냥 버려. 버고 여기 버려. 거 어디 뭐, 려또려부려부수리소리는데는데 막몸부서지는소리나는데또어딘가 있나 보네. 뭐요? 열쇠 뭐, 탄약고 이런 건없 나온 아, 나온 나나오지 않을까요? 여기도 뭐 수술대 나온 이 뭐야? 격리실인가? 감옥인가? 누군가 또 뭔가를 두들기고 있는데 잘 아, 뛰어다니시네 음, 응, 그렇죠 뛰어다녀야지 왜 있네? 뭐야 얘너 어디서 왔냐? 근데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가나는데요? 글로 가야되나? 와우 오네 오네 어이 선생님들 도가 대단하고 막 이런 건 없다. 네. 그냥.. 그냥, 그냥 싼 마고린. 이거 뭐 샤오신? 아닌데? 감옥인가? 오... 철창이 있으니 뭔가 좀.. 있을 것 같아. 불정킹쇼 스윙님. 네? 와, 여기, 여기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슬기 뛴다. 감옥인데, 그냥 감옥이네. 온다. 음, 뭐 죄다 감옥밖에 없어? 이 건물의 목적 은 무엇인가? 뭐 안돼야 음. 도대체? 죄다 감옥일 때? 에이. 어 이거 뭐 안엔 다르다. 어, 맨날 그냥 그런 것만 들어있어요 진짜 막 생체실험하고 막 이런건가? 아... 대구에서는 생체실험도 합니까?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웃음> 어, 여기 또뭐 소리난다 어, 여기 생존자가 있어요 에? 생존자가 얘를 좀비 아닙니까, 스윗님? 어. 보내드렸어 요고... 오호... 뭐 출구도 없고 뭐... 뭐야 이게? 출구는 만들면 되죠. 출구를 어떻게 만들어요? 네? 철거해버리면 되죠. 아. 아. 어, 굳이 뭐... 그걸로 나갈 필요가 있나, 철거해버리면 되는 것을 자, 벽 뚫습니다. 요 앞에 좀비 있으니까 잡아주십시오. 어디요? 요 앞에 뚫을 겁니다. 오! 오! 비밀 통로가 있었어! 잠깐만 이런 미친... 뭐야 이게? 지하수로 같은 게 있는데? 오! 쉣더! 쉣더! 그 제가 말했잖아요 쟤 쟤... 저 부서질 것 같은데, 조만간? 오! 뭐야 이... 어!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어, 어. 음, 뭐야? 어, 뭐야? 잠깐만, 이 뭐야? 정말 만이 새끼. 어디서, 어디서 기어나온 거야? 어디서. 뭐야, 이게 뭐야? 아, 강으로 나가는 길이 또 있는 거네요. 아, 저기 밖에 뛰는 새끼. 아... 어... 아, 니러니까 원래 1로 들어왔어야 되는 거네. 음, 저 문을 따고. 네. 근데 우리 우리가 이상로들어왔네 이사... 우리가 <웃음> 이상하게... 나무를... 뛰는 놈, 뛰는 놈! 뛰는 놈, 뛰는 놈! 뛰는 놈, 얘 뛰는 놈, 뛰는 놈. 어 쉣. 뛰는 놈 하나 또있어요 아, 원래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오호, 오! 왜요? 왜요? 오, 물렸어요. 이씨, 지도 구경하다가 이씨, 에잇, 지도 구경하다가 이디디디디디 여기서 자꾸 기어들어오네. 이쪽에서 오는구나. 밖으로 나온 밖에서 아, 아, 또 팔을 잃었어. 아이고야. 아 나와요, 마 안에 뭐 없어요, 이제? 뭐 그냥 수로 수러, 수로인데 쭉 이어져. 계속 그냥 수로인가? 아열거 음. 어... 없구만. 여기가 있고요, 구만 그렇네요. 여기가 입구였어. 이거 하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오른쪽으로 쭉 가면 경찰서나 이런 거 하나 털어야 될것 같은데, 탄이 이제 없는데, 그러니까 차나 돈대까지 가야 됩니다. 음. 얼마나 남았어요? 다녀? 네. 30발. 30발? 존댔는데? 겁나 싸제 꼈으니까 뭐. 간하면 이제 그냥 칼로 잡으시죠. 저도 좋은 엔간하면안쏘래니 근데 뭐 여기 다 됐으니까 다시 기관총 집어넣고요. 아 어디가 떴지? 아 저기 있구나. 다 응. 어. 이거 막 상점 모드 이런 것도 있던데 상점 모드요? 그건 뭐예요? 네, 상점 모드요 뭐 와서 상점 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제작으로 바꿔먹는 건가요? 음, 뭐 이게 돈 같은 거 있잖아요 현금 그걸로 네. 뭐 이제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상점하면 상점 NPC가 추가되던데 오 그런 거는 건 아직 알아봐야겠다. 음. 이게 막 의미 없는 것도 있잖아, 막 금반지 이런 거. 네. 그런 거 주워다가 갖다 파는 거지, 이제. 그런 것도 있구만 고거 나쁘지 않네. 음. 그래서 막 얻기 힘든 것들 막 거기서 또 사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가 되려나 그거를 이름 혹시 알아요? 그 모델 이름? 어, 모드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예전, 그게, 그거 뭐야? 구독 순으로 하면 아마 거기 있을 텐데, 음. 랭킹에 거기서 봤던 걸 기억하는데, 저는 아파트. 근데 이게... 그게 그 모드가 음. 기존 맵에서 추가되는 거라, 아 여기도 되지 어, 아예 딴 맵인가보네 그냥 그 건물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아 상인 건물이 아오 여기도 겁나 많은데 이야 경찰서가 있으면 경찰서는 털었으면 좋겠어. 수다 아, 근데 차가 진짜 별로 없네. 에베. 네. 여기도 주유소고. 아니, 우리나라 주유소 맞지? 일단 주유소 위치는 대강 알았으니까. 말이야 뭘루? 뭘루? 뭘루? 뭘루? 뭐야 여 지도에 없는 곳인데? 오? 궁금하다 어, 아무것도 아닌 듯 안 가요, 비 보장 도로 라 뭐야? 모르 겠어. 걸레가됐건와내맵이 그렇죠, 진짜 넓다. 넓 죠, 그렇죠. 저 위쪽 에도 뭐 가？다 있는 거 아니 에요. 네, 어, 여기 뭐 뭐야? 창고 있는데 물류창고, 뭐 그런 데 같은데? 오 맞네. 어, 찍히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총포상 아닌가? 이거? 총포상 같아 켭시다 <웃음> 잠깐만요 이거 차좀 세우고 <웃음> 아나팔 작살났구나 음. 일단은 망치 좀 꺼내 구현 생포상인지는 모르겠고 음. 뭔가 생필품 뭐 이런 거 파는 덴가? 근데 이게 철창을 둘러놨어? 그니까요. PX인가? 에이 그거다. 어, 아 뭐야? 도구점. 철물점입니다. 아 어... 누가 또뭘 두들기는데? 그니까요. 디 보자 그래도 뭐좀 쓸만한 게 있나 이런데 보통 꽃게. 뒤쪽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요? 창도 있네 예? 네? 창아그 철창이네 철창 잘안 부러지는 창 좋습니까? 없는가 보니까 구린거구나? 불은 어디서 켜는거야? 불 켜는 데가 없어요. 뭐야, 빈거네. 어? 어, 올라가는 게 있어요. 뭐지? 아 집이네. 자 여기 따쨰님을 위한 선물. 오. 바닥에 떨궈놨어요. 뭘요? 표백제요? <웃음> 어? 어떻게 알았어요? 딱 모양봐봐도 알죠? 아.. 시간을 냈는데 이걸? 한복음 하실 하실라오? 아, 아니요. 한복음. 할도 안되 소리 내내나 찾아봐요 빨리. 문 밖에 있었데 여기 그냥 터 잡아도 되겠는데 밑에 창고로 다 쓰고.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수리가 안 되네. 어떤가요? 카타나는 수리가 안되네 어떤거요? 카타나는 수리가 안돼요 수리요? 응 어. 일회용품 아니에요? 아, 카타나 원래 일회용품이에요? 아 그거 없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그거 목공풀이나 이런거? 테이프 목공풀 이런거 없으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강력 접착 테이프 있는데 이거 안되는구나 도끼는 이걸로 수리가 되는데 아 카타나 그걸 겁니다 용접용 토치 아... 네, 토치 있으면 될걸요. 1층에 가갖고 토치 하나 주워서 해봐요. 될걸요? 토치랑 뭐 가스, 프로판 그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토치에 들어가는 용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판 통만 구하면 계속 쓸수 있다는 거죠. 그거 아예 수리 못할 때까지. 그게 못들로 추가한 카타나라가지고 아마 용접용 그걸로 될걸요? 와씨개어도안 내려갈래 <웃음> 예? 불 켜면 되죠 스위치나 좀 찾아봐요 아유 저 아까 문 밖에서 좀비가 두들겼단 말이에요 싫어 <웃음> 같이 좀 씻읍시다 네? 다이피드 겸 해서 그냥 씻겨 놓은 건데? 어 저기 화장실 가서 같이 샤워하실? 아, 아니요. 왜요? 덜렁덜렁. 어허, 덜렁덜렁. 꼴렁이 <웃음> <웃음> 둘이서 뭐 하겠다는 건가? 콩콩맵도 있다네. <웃음> 아, 이템을 다 들고 갈수 있으면 한번 해 보고 싶긴 하겠다. 반다. 못가요 대구 탈출할 방법이 있긴 한데 어떻게요? 파밍한 게 아까워서 안 돼요. 대구로? 아 어떻게... 맵이 좁네. 대구를 어떻게 탈출해요? 그 나무 다 빼서 나가면 돼요. 아 연결 연기... 이한 맵에 있긴 있는 거예요? 네. 루이빌 쪽으로 아마 빠져 나갈 수 있을걸요? 루이빌이었나? 웨스트 포인트였나? 아아 맵은 같이. 공존하는 거였구나. 나 그냥 대구맵만 딱 있는 건줄 알았는데. <웃음> 근데 맵이 작아서... 좀비는 많은데 맵은 작다네요. 지옥이네, 그럼. <웃음> 대구의 한... 1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그래? 뭐 기존 맵 그냥 도시 하나 정도? 어, 그 네. 핫. 하나 정도 추가되는 느낌. 어. <웃음> 다음 가볼 때가 제일 외곽에 있는 군부대. <웃음> 그 자리 차를 구워야 될것 같은데. 네? 일단 저 차로 가고 가다가 보이면 은또 갈아 깨우고 보자. 아이 저 종두둑입니다 <웃음> 예? 그냥 아무 차나 다내 차예요 오 뭐야 어. 라면? 라면 몇 개를 주워 갈까요 그냥? 라면 박스 혹시 가져온 거 있어요? 아요 아까 그냥 다 부셔먹었는데? 아이 <웃음> 배고파서 그냥 다빠아먹었습니다 여기다 냄비. 냄비. 냄비 있다. 냄비를 챙겨서 오븐에 불을 켜. 물을 받아. 물을 넣고 아, <웃음> 이걸 부셔가고 그냥 먹었다고요? 뜯어가지고? 응, 네 스프 한 아니 스프 한입 먹고 면한번 먹고 스프 한번 먹고 그게 무슨 스님 그, 그 뭐야 컵라면 육개장 그거 부셔먹으면 맛있어요 아이거 맞는데 맞는데 스님 응? 일단 물좀 챙겨놓고 많이 아, 네, 가봅시다. 자. 지도를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이 어. 밑에 이마트가 있다는데요. 오. 왜? 총알이 없어서 털수 있나? 안 되죠. 잠깐만요. 집에 총알 좀안 냅뒀나? 지도가 지금 우리 있는 데가 위에 아 헷갈려 이거 아 이거 화질이 왜 이래? 왜요? 지도 화질이 너무 똥짜로해요 다시 받 아, 봅시다. 아.. 그래도 깨지는데 그럼 여기에서 어, 이마트가 이거 어디야? 큰거 하나, 건너서.. 발큰거 하나, 밑에 학교 있네. 학교.. 밑에? 씨 어디야? 음. 화질이 너무 쓰레기입니다. 아유. 그냥 화질이 쓰레기구나. 이런 씨... 이마트가 있다고. 우리 건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밑에가 학교가 맞다면. 네. 가봅시다. 밑에가 학교가 맞으면. 조심해요. 좀비 있어요? 좀비쌉니다 예. 네. 아, 아, 아. 있다. 이거, 아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야지 이거, 저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저... 배터리? 방전나겠다 저거 이 친구 왜 슬퍼졌지 갑자기? 무들이 안 사라져요 <웃음> 아 미치겠다 진짜 잠시 전화요? 배고픔, 슬픔, 시루함 일단은 큰 건물 있는데로 한번 가봅시다. 가보고 거기가 학교가 맞다면 거기서 위로 올라... 아야 씨 어우 개많아 학교네. 어 그러면 여기고